백혈병 환자가 치료수술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 가단 524-903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2011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치료근본절제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.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, 그 원인은 폐혈성 쇼크, 그 원인은 폐렴, 그 원인은 백혈병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비병의사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는 수술기구의 소독조치 부실 등으로 인한 감염 발생의 일반적인 개연성을 인정한 것일 뿐위 진료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나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급성 백혈병 상태로 진단된 점 급성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치료 및 항문주의 동양이 있는 경우 예후가 불량하고 사망률이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악화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던 중 항문주의 동양이 발생하였고 지외과에서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학문주의 농양의 악화 및 폐혈증으로 진행하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.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이나 그 경과 관리 과정에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